너, 총좀 만져봤냐? 야 우리 집에 총 엄청 많아 봐봐 이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왜 이렇게 많아? 이거는 이렇게 건전지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꺾을 수도 있어 엄청나지? 야 너네 집에 총이 왜 이렇게 많아? 손오공에서 보내주셨어. 와 저도 보내주세요. 저도 갖고 싶단 말이에요. 야 일단 대결은 저기 타겟을 더 빠른 시간 안에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. 여기는 있 타겟은 말아서 쓰러지는 것도 있고 안 쓰러지는 것도 있어. 그냥 맞추기만 하면 돼. 좋지, 성력전 너는 내 손이 너무 빨라서 보이지도 않을걸? <웃음> 어이없어 누가 먼저 해? 가위바위보 해안 내면 진다 가이바이아 좋네 너가 졌으니까 너가 먼저 해라 아 그래 누가 먼저 하든지 어차피 자기와의 싸움이니까 그럼 오비키 선수부터 준비 저는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대를 모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없어? 시작! 빠르잖아?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거든요. 시작하자마자 진짜 기억이 없어요.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써서 끕니다. 이런 생각만 했던 것 조금 놀랬죠? 그렇게 빨리 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으니까? 어! 500키 48초 6, 치야 만에 타깃 제거 성공! 추워. 어, 거의 눈 깜빡한 것 같은데 와..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진짜 후 뒤에서는 막 쫓아오고 고막 저는 쫓기고 막 그런 상황 같았어요 와 오랜만에 기분 쫄깃한 사격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오케이! 다음은 박세인 선수 준비 <웃음> 짜증나 오비키가 48초를 찍었으니까 난 무조건 40초 초반대를 찍어야 돼 실수하면 안 된다. 여기서 한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시작 뭐야 실수? 진짜 짜증났어요. 안 그래도 짜증이 많은 편인데. 그때 극도로 짜증나서 정말 컨트롤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아, 짜증나. 오. 저는 속도는 나보다 빠른 것 같은데.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. 타격할 때 짜증은 가장 치명적인 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씨, 아, 뭐야? 또 빗나갔어? 박세인, 타깃! 모두 제거 성공! 나몇 초야? 아, 아, 몇 초야? 둘이... 5초 차이나 그럼 내가... 43초?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겼겠지? 결과를 알수 없는데요, 여러분!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? 빨리 말해, 답답하다고! 이 둘의 운명은... 아, 이겼다! 박세인 누나의 기록은 53.45초입니다! 이로써, 오비키 누나 승리! 우와! 아! 우와, 이겼다! 내가 바로 사격왕이야! 내가 더 빨랐는데, 다음번에 반드시 이겨주겠다! 오늘 사격게임이 재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아, 아니, 아니. 대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! 좋아요 5,000개 넘으면 다음에도 또 대결 사격할게요 원수를 갚아줄거야 <웃음> 오늘도 신나게 사격게임하기 대성공! 오늘 속에서 만두 만남을 만져보겠습니다 귀여워! I p g t e u a d u m s t do it, like it. l oh like u <honestly> <laughs> 먹어보겠습니다. 면치기어 뜨다! <웃음> 진짜 대박이다 백설아 최고! 나도 이렇게 처음 쳐보는데 쟤네. 박세인! 너도 해봐. 너도 칠수 있다며? 뭐? 내가 못칠것 같아서? <웃음> 이 정도야 껌이지. 눈 감고 그럼 한번 쳐보시던가. 아, 컷.